일부는 강제동원 사주하라. 일부는 윤석열을 통로로 자유대 한반도 진출을 소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독도 전체 대열이 일본 대사관 인근까지 최대한 집결하면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우리 촛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일본 대사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는 존재인지 일본을 지키는 존재인지 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향해서 서겠습니다. 3일절 기념사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목숨으로 되찾은 나라를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일본의 총독 아닙니까? 일본의 한국 총독을 선언한 윤석열 정권을 우리 촛불 국민들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함께 제 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일본은 식민지 범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일본은 독도노발을 당장 중지하라 일본 제 침략을 꿈도 꾸지마라 일부는 강제동원 사주하라 일부는 윤석열을 통로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꿈꾸지마라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정독 윤석열을 몰아내자 진일대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제2의 이완용 윤석열을 몰아내자 민족을 되찾았던 우리 조 선조들의 민족자주, 민족독립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촛불국민들의 함성을 질러보겠습니다. 일본 대사관을 향하여 민족자주독립의 함성시!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생이다 yeah.